You 왕조에 이르는 절벽길 이렇게, 이제, 그, 지금, 축복이두개열립니다 아, 이 사람들, 안런 이런, 이런, 이런, 이성 이런, 이 이런, 이이이 됐다, 됐다. 자, 여러분들, 이렇게 최대한 벽에 붙어가지고 점프를 해, 눌러줘야 돼요. 안 그러면 이게 자꾸 밀려가지고 바닥에 떨어지더라고요. 쭉 점프해서 오시면, 자, 위치는 네, 이쯤 돼요. 자, 앞에 보면 뭐라고 막 적혀 있어요. 목표는 머리. 여기서 도움 닦기로 하지 마시고요. 그냥 한번 쫌 범해서 칼질 그렇죠 이렇게 칼질 칼질 칼질 멋지게 칼질 칼질 어 칼질 칼질 그냥 칼질 칼질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칼질 칼질 칼질 칼질 네. 이보다 더 빠르게 네, 돈 버는 방법은 없습니다. 최고의 반찬, 뽀뽀뽀뽀 오른쪽, 오른 자, 여러분들 칼질은, 아, 이 소리 들리시죠? 네, 쉬 쉬시면 안 돼요. 아, 온 몸에서 그 불꽃이 번쩍 번쩍거리면서 돈 들어오는 게 확인돼야 됩니다. 돈이 들어와요. 짠짠 잠깐만, 잠깐만. 어어돈 들어오죠 돈 들어오죠 돈 들어오죠 돈, 돈 들어왔어요 돈 들어온 거 확인했으면요 터치패드를 눌러서 예 네. 다시 오디션 하신대요 돈 들어온 거 확인했죠 제가 일부러 제캐릭 옮겼어요 돈 들어왔습니다 돈 벌기 참 쉽죠 자 지금까지 한 방에 12만 많게는 20만까지 볼수 있는 최고의 최고의 룸 벌기 대작전입니다. 여러분들 많이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.